제가 부족함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다음 질문은요. 이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0단계 1단계가 아니라 한 2, 3단계 정도쯤 되었을 때 네. 현재 운영하고 계신 플랫폼들이 아까 초기에 말씀 주셨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예. 어떠한 편의성이 있고 어떠한 편리성이 있는지를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낼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싶다 하면 어, 내가 수입을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는 온꿈사닷컴이라고 거기 들어가시면 수입을 대행해 줄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수입대행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 유튜브도 그 안에 있고 그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 수입대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투플렉스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대행 솔루션인데 어,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 나라를 그리고 배송대행지와 연계를 해갖고 쉽게 배송대행지 업무를 볼수 있게끔도 해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 상세 페이지 번역까지도 자동으로 될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와우. 중국에 있는 상품의 어, 타오바오의 어떤 그 주소를 투플렉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상품 상세 페이지 번역도 다 자연스럽게 되고 거기서 조금 투박한 말들이 있으면. 내가 워딩으로 바로 바꿨고 업로드가 아주 쉽게 돼요. 제가 자기가 원하는 해외 상품을 봤어. 음. 그 상세 페이지가 쭉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URL을 예. 이제 입력을 해서 넣으면 그 url에 있는 내용에 예를 들면 중국 상품이다 그럼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아, 보통은 이렇게 회색으로 음역이 된 처리로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기 안 좋은 상태페이지가 나와요 네, 이미지에 글자만 뜨게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ai 를 이용해서 주변색과 배색을 만들어 갖고 글자가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아 까지 해줘서 어색하지 않은 상품 상세페이지가 나오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상품을 수동으로 업로드 할수 있게끔 드래그앤드락네그래그핸 이제 좀 있으면 나오고 네네, 그래서 네네.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트든지 다 업로드할 수 있게끔 네, 수동으로는, 단수동으로는 그렇할수 있게끔 좋게 되어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천군만마가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위탁이든 구매댕이든 상품 하나 업로드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 사실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놨는데 네네. 양적 팽창하다가 질적 전이에서 포기를 해버려요. 네네. 행창을 네. 못해요 네. 근데 그런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솔루션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내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면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거고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중국 네. 배송대행지 같은 경우도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네. 마이베 라고 있어요 m y b a e k r 음, 네. 마이 거기서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실 수 있고 투플렉스가 그 역할을 아주 돈독히 하고 있네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엄청난 복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투트랙님, 우리 이규현 대표님이세요. 그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영원한 직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돈이 일정적으로 도로,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게 소비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든든한 부업이나 혹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하나의 뭔가 파이프라인이 더 생긴다고 음. 한다면 뭐 좋은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네.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만 그려 보지 말고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과 또 상영까지 된다 그러면 음. 그 일단은 실천을 해 보고 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 보는 음. 것도 그래서 머릿속에만 그려 보면 시간만 가고 음. 또 1년, 2년, 3년 금방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네, 때를 놓치기도 하고. 그 오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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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이걸 개발을 했냐면요.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있는 상품을 국내에다가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음. 투플렉스하고 반대의 개인 거죠. 네. 국내가 사실 좀 포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긴 네. 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또 해외로 업로드하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몰에서 상품을 픽해서 쇼피라든가 음, 음. 이런 쪽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쇼피가 좀, 좀 핫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돈 벌고 해외에서도 돈 벌라라는 의미로 이제 해외로 나가자 해서 고브로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예요 음, 네. 그렇구나. 그러면 렇구나그 특별히 어떤 국가적 타겟이 있는 건아니에 동남아시아 초보자분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트래픽이 높은 쪽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다다 좋아보인다고 다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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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즉 메타 인지를 좀 하고 그 기반으로 좀 선택을 해서 네.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뭐 굳이 뭐 투플렉스를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시중에 좋은 프로그램도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 그냥 저는 진짜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라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투지폰에서 인터넷 때는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굉장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렇죠그 인터넷 처음 태동기에도 닷컴 열풍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이 세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아직도 문은 조금 열려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 기세를 이 정말 트렌드에 올라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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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형마트도 점점 줄이고 있고 다 온라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좋은 시기에 아직 문이 열려있어요. 닫히진 않았어요. 꼭! 꼭 뭐라도 공부하셔서 작은 수익이라도 내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진짜 아나부 t v 에 나온 거고 네다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마음이 정말 그대로 전달이 돼서 네. 그 진정성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 제가 이게 한 사업을 저도 이제 만 14년이 넘었거든요. 1 5년차예요 아,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쪽에 이렇게 진짜 붐이 우주짜초창기엔 음.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음, 음. 공존하겠지 생각을 했었지 네, 네, 네. 이렇게 완전 대동을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축이 전환되듯이 네. 네, 정말 이렇게 됐죠. 네, 네. 정말 몰랐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솔되게 진정성이 있게 그래서 메시지도더 전해 주실 수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시청자 분들을 음.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질문인데요 해외 구매대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혹시 이건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요? 음 아이템하는 그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 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은 네. 중박공식이라고 있어요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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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중간고시... 뭔가 직관적인 게 좋거든요, 저는. 아니, 머선 상품들. 네, 머선 상품들. 그렇죠. 머선 상품중반공다 그래서 네. 너무 직관성이 있어가지고 네.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사실 카페에서도 이런 것들을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 네. 플랫폼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증에 해당하는 플랫폼에서 좀 문의를 하셔서 그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응답 분명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아나부님 채널에 그 댓글 알람 설정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어, 네이버에서 온공사라는 카페를 치면은, 이제 음.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오는데, 음. 거기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질의응답 아무도 안 달아주면은, 안 달리면은 난 진짜 화낼 거다. <웃음> 어, 무조건 달아줘라. <웃음> 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이, 내공들이 다 있으니까, 음, 음. 그 직원들이 답변을 달아줄 거예요. 네.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공부증도 회사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다고 하시면, 또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남긴 질문 채소디 영상 기간 안에는 좀 적극적으로 답변할 아,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온꿈사닷컴은 수입 된에사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노랏, 초록창에서 그 온꿈사 치면은 카페가 나와요. 네. 그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네. 카페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온꿈사 네. 사이트 온꿈사닷컴 말고요. 투로 드리고 싶은 음, 말이 음, 하나 아, 네, 이해드요 너무 좋다 준비해오라고 하셔갖고 네. 예. 네. 그 여러분 어. 저는 투트랙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고 사업 경험도꽤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채널에 나오면서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나부 채널 구독자분들이 사실 이쪽 업무에 많이 관심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는 라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마음은 다같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온라인 비즈 선택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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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좋은 넥스트라 라이프 너무 좋으네요. 네. 새롭게또 네. 다음 삶을 네.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네. 나아가는 것 아주 좋은 동기부여 마인드셋 메시지까지 너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아, 무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 투트랙 우리 이규환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저이 시간은 오랫동안 제 마음과 또제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